안녕하세요. 니나예요 음, 하와이안 훌라 댄스 이후로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유리랑 같이 나왔어요. 아유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hola hola 네. 어, 오늘은 우리 아유리랑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를 육아할 때 어떻게 육아하면 좋을까 하고 육아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육아에 대한 그런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책 육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책이 아이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장난감이 사실 엄청 많았는데요. 많이 정리하고 이렇게 책을 곳곳에 놓아두었더니 아이가 처음 자고 일어나서 잡는 것이 책이었어요. 책을 새벽 5시부터 읽어달라고 하고 자기 전에도 책을 읽다가 자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뭐 장난감을 아예 안 노는 건 아니고요. 장난감도 잘 갖고 놀아요.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어, 성경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 저한테도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저희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책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이시나요? 네. 엄청 무거워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흔들리죠? 너무 무거워서. 큰 그림 이야기 성경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는 그 CD가, 오디오 CD가 이렇게 한 장, 두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 영어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교육계도 참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애기는 아직 한국말도 못 하니까 제가 엄마 목소리로 이렇게 한글로 된 성경을 이야기 성경을 오늘부터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준비 준비됐나요? 아유라.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응. 우리 그럼 한번 큰 그림, 이야기, 성경 엄마랑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자, 네. 처음에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응? 카메라가 조금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응.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우와 우와 아유라 이게 뭐예요? 알이 이게 성경책인가 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란다 성경은 이런 위대한 말로 시작되지 처음에 하나님 이 하늘 과땅을 만드셨 다. 하나,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 말씀? 5 16 17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별과 해와 달을 만드셨지 하나님은 동물 물고기 나무 꽃들도 만드셨단다 모든 것을 말이야 하나님은 동물 물고기 나무 들도 다 만드셨단다. 응? 응, 모든 것을 말이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웃음> <웃음> 응, 사람이었단다. 사람이래요. 누구예요? 아유. 아유리예요? 응. 이건 아빠. 이건 누구예요? 아유. 아유리예요? 엄마. 응. 남자를 먼저 만드셨대요. 아담, 이브 음, 자. 아담과 하와가 보이니? 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셨단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사람은 아빠, 아빠 오, 아빠 닮았네 어?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다스리기로 되어 있었지 아담과 하와는 아, 하나님께 정말 특별했다다 너도 하나님께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니? 네가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너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에휴, 어, 정말 정말 행복하게 해주었을 거야. 오 음, 어, 불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 응. 음, 하나님도 행복하셨단다. 하나님은. 뭐 뭐. 오 여기 햇님 있네. 응. 음. 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기뻐하셨어.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좋았기 때문이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 나쁜 것도 하나도 없었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도 없었단다 우와 모든 것이 참 좋았던 처음에는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있었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있잖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셨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단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렸단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 시간에 제목은 2부 제목은 아주 슬픈 어느 날이에요. 왜 슬픈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아유라 이제 우리 인사할까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하라 자, 춤 한번 출까요? 네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네. 애기 네. 곰은 나무지야. 웃음 웃음. 웃지, 웃지, 잘한다. <웃음>